안녕하세요 제선도도의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얼마 전에 선의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죠 라이브로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라이브의 특성상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걸 뭐다 보는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아, 방송에 라이브에 참여를 하셨더라도 거의 그냥 정말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본인이 궁금한 부분이 나올 때만 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잠깐 스냅사진을 보정하는 것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길어져서 지루하니까 한세장 정도만 오늘 작업을 할 사진은 이세 장입니다 원래는 날씨가 좀 좋아지면 밖에 나가려고 랬는데 뭐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그래 가지고 찍어 놓은 걸 해야겠죠 아직 날씨가 다시 좋아지면 나가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진은 50mm로 촬영을 했고 거의 다날라가죠 최대 개방. 여기 1.4, 여기 1.4. 자, 우선이 사진을 먼저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늘이 약간 날라가 있죠.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하이라이트를 약간 내려서 하늘을 살리게 되는데 사실상 보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안 살려도 그만이에요. 뭔가 이제 하늘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하면은 살리는 편이 좋지만 딱히 별거 없죠. 그리고 섀도우 같은 부분도 뭐 크게 묻히는 부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 살려줘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카메라로 잘 사용을 못 하시겠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토를 눌러보세요 어, 사람들이 오토를 누르게 되면은 뭐아뭐 아, 뭐 초보자나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오토가 얼마나 편한데 우선 오토를 눌러서 봐요 봤는데 쓰읍, 나름대로 괜찮아 근데 컨트라스트가 너무 세 컨트라스트를 약간 낮춰요 그리고 섀도우가 묻혀 있죠 섀도우를 이만큼 올렸는데도 묻혀 있어요 블랙이 내려갔기 때문이죠 블랙도 약간 올려주고 그럼 어느 정도 볼만한 사진이 나온단 말이죠. 자이 상태에서 뭐 밝기가 너무 밝은가 밝기를 낮춰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본인 마음인 거죠. 자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크롭을 잘안 해요. 근데 이 사진은 딱 크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만큼이 남으니까 크롭으로 우선 잡아주시고 시프트 버튼 눌러서. 일상 여기를 2에 3으로 맞춰놓으시게 되면 쉬프트를 안 눌러도 되는데 하기 귀찮으니까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양쪽을 맞춰줍니다. 사람 가운데 오면 좋겠죠. 그리고 위에 뭐 어차피 뭐 보이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자 사람들이 제일 어 질문 을 많이 하는 게 순서가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어떤 분은 밝기를 먼저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색온도, 아, 색온도 한다, 색상. 색 변화를 먼저 하는 사람 뭐 몸매 변화를 먼저 하는 사람 다 다른데 크게 상관없어요 네. 뭐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색깔은 그냥 프리셋을 사용합니다 31번 어느정도 색상이 맞았다 싶으면 기타 여러가지 것들을 작업을 해줘야 겠죠 혹시나 날라 뭔가가 날라갔거나 묻혔을 수 있으니까 카바이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약간 날라갔죠 뭐 상관은 없지만 맞춰줘요 그냥 그래서 좀 약간 뿌연 느낌이 있죠 블랙을 살짝 맞춰서 약간 좀 공간감이라 그래야 되나좀 맞춰줍니다 너무 뿌옇게 되면은 그렇게 보고 보기에별로 좋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는 우선 색감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뭐 그런 뭐가 먼저다라는 건 별로 없는데, 우선 어느 정도 인물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본인이 다리를 늘려달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원래는 사진을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아래쪽에 그 여백을 좀 주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발목을 잡아서 패러컵1 정도 주고 살짝... 내려줍니다 요정도 근데 어차피 지금 원피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키를 늘리는 크게 의미는 별로 없어요 다리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아무 데까지 아무 데나 잡아도 됩니다 이 손이나 가방이 걸리지 않는 위치 정도까지 잡아서 똑같이 페달을 주시고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는데 아까는 이동을 했고 지금은 늘려야 됩니다 쭉 늘려줘요 정확히 맞나 보고 이정도 맞는 것 같죠 가끔가다가 다리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꼭 다리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배경이 가끔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듀올레이로 와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됐다 싶으면 OK를 눌러줍니다 OK 아니죠 엔터죠 자, 확인을 해볼까요 얼만큼 늘어났나네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해줄 거는 몸매 보정이죠. 근데 사실상 원피스리기 때문에 몸매를 딱히 보정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만, 턱 부분만 약간 넣어줍니다. 리퀴파일 을 해주실 때뒷 배경에 결대로 움직이시게 되면 나중에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목도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사실원피스라고 크게 만질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바질 입고 있었다면, 뭐, 다리도 늘려주고, 이것저것. 뭐, 아무래도 여성분이다 보니까, 골반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지금은 딱히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넓게 잡아서 발목도 약간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원래 휘어있죠? 원래 휘어있다고 해서 이걸 안 만지시게 되면, 뭔가 보정하다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웬만하면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남성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등에 핏줄이 나오는 걸 그렇게, 어 선호하진 않죠. 그래서 핏줄도 약간 없애주시고, 나머지 자국들은 브러쉬 10%로 하셔서 약간 칠해줍니다. 그리고 뭐그 이외에는 목쪽에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대 패치로 간단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목이 좀 약간 두꺼워 보이죠? 그러니까 목을 약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만. 그리고 이 우산의 무늬에 주의해 주시고, 약간 넣었습니다. 어깨도 조금. 사실상 승모근이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내려줘요. 그간 그러니까 목이 좀더 길어 보이죠? 자, 이 사진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더 효과를 준다고 하면, 실제로는 날이 흐렸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뭐 빛이 들어온 것도 괜찮겠죠. 한번 해보죠. 자, 라이트를 가운데도 넣어줍니다. 이 하얀 부분이 빛이 좀 세요. 그래서 이거 약간 틀어서 요 정도. 이 부분은 나중에 지우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색상을 약간 바꿔줍니다. 아무리 그래도 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를 약간 더 주, 주죠 이정도 많이 퍼지게 어차피 흐린 날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갈라지면서 쏟아질 정도로 빛이 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부분들 지워주시고 좀더 줘야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약간 들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아까 이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그라디언트 꼭 한쪽이 투명인 걸로 지워주세요 네, 빛이 뭐 여기까지 들어올 리는 없죠 그 들어오는 게 별로 안예뻐요 사람한테만 오는 게 제일 낫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좀 지워서 사람에게만 빛이 쏟아질 수 있게 요정도 네, 그렇게 확 티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좀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죠 근데 너무 밝아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오퍼시티를 약간 낮춰서 본인이 봤을 때 적당한 정도까지 낮춰주신 편이 좋습니다. 아, 아마 이 사진 세 장은 음 뭐라 그러지 아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아무래도 같은 사진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여튼 이 사진은 여기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딴걸더 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브러쉬.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 가셔서, 뭐, 레인 브러쉬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비가 쏟아지는 효과로. 10%로 됐어. 요안 보였죠? 100%.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거 너무 세네요. 그러니까 브러쉬도 하나하나 보시면서 좀 괜찮다 싶은 걸로 골라주신 편이 좋아요. 여기도 맞춰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미세하지만 비가 쏟아지는 느낌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얼굴에 쏟아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또 지우개를 썼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로 얼굴 부분만 약간 지워줍니다. 살짝 지워주시고 비가 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살짝 지워줘요. 그러면 조금조금씩 내리는 비를 볼 수가 있죠 같은 네. 이 사진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썸네일 써야 되니까 저장을 해 놔야겠어요 두번째 사진 두번째 사진은 실제로 굉장히 어두운 데서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가졌죠 하지만 배경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섀도우를 살짝 올려봅니다 섀도우를 살짝 올리고 하이라이트를 약간 내려주시고 요정도만 돼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블랙이 묻히긴 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이 부분을 살려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살려보죠 네, 이정도 컨트라스트도 좀센거 같은데 살짝 낮춰주고 오케이 이 사진에서는 이제 피부 작업이 어느 정도 피, 필요하죠 위에서 그림자 확 졌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피부의 트러블들이 그림자를 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색상을 사용합니다 이런 걸 작업하려고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기 때문에 안쓰면 오히려 손해죠 마찬가지 사람 부분이 너무 밝아요 블랙을 약간 내려봅니다 뭔가 좀 허연 느낌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컨셉스 약간 내려서 이 정도 느낌 피부 같은 경우에는 포트레이처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포트레이처가 없다 텍스처를 사용해 주시면 되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음, 카메라 로우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돈, 돈을 따로 사야 한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빛이 어느 정도 쏟아지면 좋겠지만 우선은 여기를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림자가 너무 심하게 졌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 그림자를 너무 없애버리게 되면 얼굴이 빵빵하게 보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목 부분도 약간 물론 여러분은 꼭빈 레이어에 작업을 해주세요 저는 그냥 하고 있지만 빈 레이어에 작업을 해주셔야 나중에 오퍼시티를 조절한다던가 너무 많이 아니면 뭐 영역을 너무 많딴 데로 많이 갔다던가 그런 부분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꼭빈 레이어에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개를 드느라고 목이 약간 접히면서 꼬불꼬불해졌죠 여기도 맞춰줍니다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이 부분 접혀 있느라고 빛이 다르게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도장과 패치를 이용해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뭐 크게 딱히 할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스냅사진은 보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리도 안 보이고 네. 딱히 만질 데가 없죠 그냥 라이트만 약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뭔가 지붕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더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쫙 퍼지게 비가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참고로이 액션은 네, 프리셋 30번대를 구입하시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지워주고, 어두운 부분도 맞춰서 지워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이 부분이 밝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역시 그라디언트로 밀어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사람한테만 조명이 들어오면 되죠. 배경이 밝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네, 정도 해주시고, 이런 손에 상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패치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다패치로 없애 버리게 되면 좀 아쉬우니까 이그 부분도 그냥 브러쉬로 바로 옆 색깔을 찍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묻힌다? 묻힌 묻힌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살짝안 보이게 연하게 아, 연하게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포트레이처 사용하시면 되는데 포트레이처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컬러레인지 피부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어, 옷도 같이 잡힐 거예요 큐버튼을 눌러서 얼만큼 선택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좀더 칠해주고 쓸데없는 부분은 지워주세요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포트레이처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다 하는 걸보여드린 거고. 과연 이 영상이, 인문자용이 될지, 아니면 그냥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인문자 해도 되지 않나? 그로 어렵지 않은데. 하여튼, 이 정도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런 부분 그냥 두세요. 신경쓰이드면 지우시고. 자, 됐죠? 피부가 잡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패더를 약간 줘요. 여기도 뭐가 또 있네요 한번 지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냥 안 지우는 편이 좋아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고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해 줘요 제대로 들어갔죠 여기서 카메라 로 카메라 로 들어가서 텍스처를 약간 내려줍니다 많이 내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오파시트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깨끗한 피부를 볼수 있죠 대신 눈썹 부분도 같이 먹어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 있는 부분들은 지우개로 지워주신편이좋습니다뭐 속눈썹이라던가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손가락 사이 근데 지금 손가락 사이가 안 잡혔죠 손가락 사이와 손톱 손톱이 날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계선이 지금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얼굴이 너무 밝아진 경향이 있죠 이 부분이 다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래 그림자가 졌던 부분은 다시 한번 음, 패더로 한30음 괜찮네요 여기서 약간 어둡게 그림자는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림자가 없어 버리게 되면 얼굴이 너무 평평한 느낌이 드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처음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원래 지는 그림자니까 하지만 저는 한 요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요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도하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부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뭐 비를 쏟아지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몸매 보정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자세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선유도 바깥에 나와서 아래쪽으로 통과를 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두워, 어둡게 두어 묻힌 부분만 어느 정도 좀 살려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는 다리를 늘릴 수 있겠죠. 다리를 먼저 늘려보죠 어차피 위쪽에 뭐 크게 별게 없기 때문에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Shift, 컨트롤판을 눌러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컨트롤 Shift를 눌러서 위쪽으로 쭉 올려준다. 그리고 발을 잡을 때에, 분명 이런 부분들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발목까지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요 사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회더값 주시고, 컨트롤 T, 이 정도 낮춰주고, 이번에는 한 요쯤까지 잡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도 꽤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최대한 넓게 잡는 게, 아무래도 좀 덜, 변형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배경이. 좀더 맞춰주시고, 이렇게. 혹시나 뭐 틀어진 부분이 있나? 보시게 되면, 보도블록이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합쳐주시고, 간단해요. 누워있는 보도블록은 약간 세워요. 그리고 서 있는 데는 약간 눕혀줍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다리는 길어지게 되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본인 취향대로 어, 색 변화를 좀 해주시면 돼요. 하늘을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사진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하늘을 넣는다고 해도 뭐 그렇게 와닿을 것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어두운 느낌으로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딱히 별로 할게 없어요. 뭐, 비가 쏟아질 것도 아니고, 우산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부 보정. 피부와 약간 노란 느낌이 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쪽에서 뭔가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럴 때는 퀵 마스크에 들어가져서 그라디언트. 두 가지가 있죠. 방사형이 있고, 그냥 이게 있는데, 이건 방사형으로 한번 써보죠. 방사형으로. 컨트롤, J.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만 남게 되죠 약간 노리끼리한 느낌이 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온도를 살짝 올려줘 요정도 이 이제 해가 좀 약간 뜨고 있다 저녁이니까 이제 구름 사이로 네, 노을이 약간 비치고 있다 그 정도 느낌이죠 네. 그리고 나서 아까와 마찬가지 음, 피부 작업이라던가 이제 몸매 작업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요 크게 많이 안 만져요 물론 뭐 뭐라 그러지 아 어, 의뢰 보정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것저것 다 만지고 클라이언트랑 얘기도 계속 하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건 제 그냥 스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지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만졌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많이 만지진 않아요 최대한 본인에게서 이미지가 벗어나지 않게. 발목도 약간, 원체 말랐기 때문에 뭐, 딱히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 잡아주시고. 피부. 이거는 포트레이처를 한번 써보죠. 아까는 텍스트 했었으니까, 이번엔 포트레이처. 포트레이처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맥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포트레이처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것 같은 이상한 타일 모자이크가 아니고 타일 타일처럼 바뀌는 부분은 포트레이처 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피부 이외의 부분들은 지워줘야겠죠. 사실상 안 지워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디테일이 묻칠까봐 이렇게 라쏘로 잡아주신 후에 선택 반전을 해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겠죠. 너무 많이 먹지 않았나? 괜찮은가? 많이 먹었죠. 살짝 낮춰줘. 그리고 피부톤... 어, 여기... 여기도 있죠. 저번에 프리셋 관련 영상을 해서 올렸더니 더 많은 샘플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영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음... 아무래도 찾아보긴 좀 귀찮죠? 여기서 클리어 스킨 한번먹어보죠잘 먹나 확인해 봐야 됩니까 네, 피부가 굉장히 하얘졌죠 로파시티를 낮춰줍니다 네, 이 정도 좀 투명한 피부톤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딴 데도 먹어 뭐 있죠 다른 부분들은 그냥 브러쉬로 지워줍니다 굉장히 투명한 피부톤을 가진 인물이 탄생하게 되죠 너무 심한데 여기는 한 20%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정도 딴데 먹었는 지워주고 네.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뭐 크게 문제없이 야외사진도 보정이 완료, 완료됩니다 원래는 그냥 라이브로 해볼까 했었는데 이미 라이브도 예전에 했었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는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찾아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시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네요 해는 안 뜨는데 덥기는 너무 더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